2023년 1월 10일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쇼츠에서 슈퍼땡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팬 후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YPP 크리에이터의 작용요건 기준을 낮추어 슈퍼땡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을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팬 후원 작용요건 기준은 긴 형식 동영상, 실시간 스트림, 쇼츠 콘텐츠에 적용이 됩니다. 쇼츠의 광고 수익 공유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이며 쇼츠 영상의 경우, 조회로 발생한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추가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가천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효율 창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달성해도 돼요 이런 광고 수익은 매달 합산되어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쇼츠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할당된 전체 금액 중에서 수익의 45%가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갑니다 이 수익은 각 국가에서 발생한 크리에이터의 쇼츠 조회수를 기준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분배됩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